아모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루이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세더버그 산맥의 루이보스 리미티드에서 재배한 가장 높은 등급의 프리미엄 그릴루이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효된 레드루이보스와는 맛과 향, 성분이 다릅니다. 파인컷 100%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선택해 영양가는 물론 아기와 어린이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차입니다. GMP 유기농 인증으로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이보스는 발효된 일반 루이보스와 비발효된 그릴 루이보스가 있습니다. 루이보스의 학명은 *Aspalathus linearis*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그릴 루이보스의 가장 맛있는 부분인 파인 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릴루이보스 잎의 식물화학적 화합물은 아스코르브산, 플라바놀, 플라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알파하이드록시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릴루이보스는 수렴제, 해독제, 대체제, 저혈압제, 약한 완화제, 인뇨제 피부재생, 항암, 항산화, 항염, 항균 등의 유효작용을 합니다. 레드루이보스와 그릴루이보스는 건강상의 장점은 비슷하지만 그릴루이보스는 수확 직후 건조되어 색상과 풍미, 항산화 성분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이보스 리미티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문헌자료, 헬스라인 미디어, 위키피디아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어브의 마시는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어브를 만나보세요.